<웃음> 이거 뭐지? 날시 <웃음> <웃음>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 덧빠져 깊이 넌 내게로 난 내게로 숨 참고 다와라나 써와 써러브다 오블백 생크이즈예숨참꿀랍다숨참꿀랍다 오자마자 천상의 목소리 오야 <웃음> oh, yeah. 혜민의 asmr <웃음> 미친 오야